So I have h r d t e s t h e 오 X 스오 X 스 X X 오아 나는 x 함표오 X 스오 X X X X X X X X X X 맞습니다! <jeux> <수> g s 가에서 기억해 31? 그래도 요 야! 회의를 해서. 와계해 회의를 해서 아 회의를 이게? 회의를 서다 같이. 다같 동아리 홍보해 주세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국제 문화교류 동아리로서 세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일본 문화랑 중국 문화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다양한 문화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홍보 한번 해주세요 어... 저는 수희 어, 사랑하고자 어머. 아, 잘 만든 동아리입니다 같이 어, 가서 고자 만든 동아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 이게 저 표고 어머! 알고 시면백 표고도 있어요 에? 같은데? 네, 포도씨? 포도라같이 생겼어요 네어 어려워 이거 어떻게 찾아요? 저문과데 우리도 <목소리도> 있어요. <목소리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하게 되면 LED가 켜져. 오, 우와. 이거 저궤전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저궤전 그 센서가 빛을 가리게 되면 이렇게 LED가 나와. 오, 되게 잘하신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도 몰라. 잘라가 아. 네. 다 만든 거예요, 이거? 네, 저희가 다 디자인해가지고. 아, 무슨 일이야? 네. 네. 이 앱부터 소개하자면, 네. 유행하는 앱이 10개가랑 한 앱인데요. 이 음. 친구들이랑 공개를놓고 하면서 공부를 함으로써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음. 그런 앱인데, 이렇게. 뒤집어주면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알수알수 있고 네. 핸드폰 잠금 기능이 있어서 핸드폰에 시간을 설정해 준 만큼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기록을 할수 있고 또 페이스북이랑 연동이 돼서 페이스북 친구들이 어떤 글을 올렸는지 확인할 수 있어. 요오 좋다. 그리고 서울 로봇 고등학교, 특이한 동아리 고요 네. 저희는 이제 PAC, 아두이노, 라지베리 파이하고 파이참이라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아, 파이참, <웃음> 네, 저희 이거는 이제 PAC랑 아두이노를 사용해서 엘리베이터를 소형화 시키는 거고요. 음.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어 그래서 1층이잖아요. 네. 몇 층을 가고 싶은지 한번 2층! 요 2층, 2층 누르면 이제 열려 있잖아요. 네. 그럼 열려 있으면 안 가요. 이가 닫아줘야 돼. 닫아줘면이우와 실시간으로 지금 화면에 띄워주고 있는데 네. 저희가 여기에다 이제 AI를 접목시켜서 이제 사람이 웹캠으로 인식을 되었을 때 그때마다 즉각적인 반응을 저희가 이제 목표로 삼았어요 와. 코딩을 하여 뭐 자율주행 자동차 아시죠? 아뭐 따라가는 걸 코딩을 시켜놨어요 네, 대박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거? 유니티 유니티 엔진 사용해서 뷰코리아라고 아 AR 전용 그 회사에서 따서 아 제가 타겟 다 찾고 모델도 찾아서 아 처음에 초보자분들은 네. 종이를 드리고 돼요. <웃음> 단어방인 줄 <웃음> 이거 저희 로고인데. 이 로고를 따라 쓰셔도 되고 아니면 뒤편에다가 원하는 거 그러셔도 되는데 따라 쓸래요 <웃음> <웃음> 빠른 포기가 좋아 오케이 오케이 기종이시라니 반갑다 아, 그래요 초보 맞아요? 네 사기친구 아니고요? 어, 네 아, 내가 이러한 말로되고 있어 <웃음> 오케이 <웃음> 계획대로 <계획하면> 되고 있어 <웃음> 전시장 내에서 핸드폰을 분실하는데이크 어, 앞으로 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전시장 내에서 핸드폰 분실하는데이는 <웃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 점 찍는 거 같이 그 멈추는 버튼 누르시고 돌리면서 빼주시면 은 읽었어요. <웃음> <웃음> 22살 됐어요. 망했어요. <웃음> 에이 솔직히 이거 떼면은 나중에 버리시지 않을까요? <웃음> 3월 21일 세계 인종 차별 철폐 날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2 2일이라 했는데 21일이야. 0인월주0인월주일 <웃음> 백인 <목소리> <목소리> 잠시만요. 여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자, 자. 진우리는나에게 하나 보 걸. 아도야나출이 간대. 뭐채린이일 어. 네? 끝났다고 이, 이, 가는데? 이, 뭐야 이, 이런 잠깐 아, <웃음> 아, 나 나경원이 불량 채우기. 뒤늦게 불량 채우기. <웃음> <웃음>